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 입니다 자 오늘 오늘부터는 세미 세일즈 마케팅 진짜 부분을 갖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태까지는 현실 점검하고 회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어 우리가 제 플랫폼 비즈니스 기 때문에 플랫폼을 개인들한테 에 예, 사업 내가 한번 사업을 해 보겠다 알아보겠다 하는 분들한테 자동으로 그렇게 그냥 플랫폼까지 개인들한테 불화를 해준 그런 격이 된거죠 그래서 사실 그 네트워크 자체가 그 생필품 네트워크 그것도 제대로 하는 그 절대품질 절대가격으로 하는 에, 그거는 우리 애터이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냥 여태까지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무한 누적의 무한 단계의 모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보다 주기만 하고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서부터 13년 전에 서부터도 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얘기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케팅의첫 단계라고 이렇게 첫 단추라고 얘기했는데 1 0 개의 단추가 있을 때첫 단추부터 잘못 끼면은 나중에 확인돼서 제일 마지막 단계가 마지막 단추가 엇나갔으면은 다시 다 풀러서 다시 이렇게 첫 단추부터 다시 매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이제 바보처럼 다니든가. 좀 이렇게 누가 보기에도 좀, 좀 얼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단추가 이렇게 다 엇나가서 이렇게 있다면은.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지금 13년 동안, 지금도 현재까지도 이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그니까 누가 회원가입을 하면은 그 사람 도망갈까봐 그 사람 그, 원래 자기가 스스로 자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게 이제 이 퀄리피케이션 Q인데,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를 갖다가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거든요 그냥 위에서 도망갈까봐 막 거기다가 피비를 그쪽에다 가 쏴주고 막 이런 짓을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쏴주면 아 고맙다 뭐 이런 마음, 마음을 마음 갖는 거보다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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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좀 자, 살며시 그런 마음 들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은근히 왜 안, 더안 밀어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이게 자영사업인데, 자영사업가로서 하려고 하는 그, 그게 의지를 갖다가 오히려 도와준다고 도와준 건데, 오히려 그거를 꺾는 역할을 갖다가 여태껏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마케팅 플랜을 얘기할 때, 무한단계, 무한, 무한 누적에, 뭐, 뭐, 가입비 진입이 없다. 특히 가입비 진입이 없다를 얘기를 갖다 딱 하니까는 이 퀄리피케이션 30만 p 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결국엔 가입비네. 그거 해야 되네. 이렇게 역질문이 나올까봐 지레 겁을 먹고 그렇게 왔다는얘기예요 언론 네트워크도 이렇게 자신감 없게 이렇게 그냥 무조건 다무 하는 정보원단계에 그냥 좋은 것만 다 얘기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마케팅 프랜을 갖다가 아직까지도 그 하고 있고 또 그냥, 그냥 가입하자마자 거기다가 몇십만 p 비 그냥 그 30만 p 비를다붙여주지 않나. 이런 짓거리들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우리는 양심적이고, 어, 절대품질, 절대 가격, 그리고 아주 투명한 경우로 여태껏 대통령사까지 받고 그냥 모든 상은 다휩싸다시피하고 그거 소리소문 없이도 이렇게까지 장조계 발전했는데, 그럴 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득할 건 자기가 득해야 되는데 과거에 잘못되어 왔던 그 관행을 갖다가 지금서부터 라도 세미 세일즈 마케팅을 하면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제대로 잡아서 가야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장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퀄리피케이션입니다 30만 PB를 갖다가 해야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를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에, 예, 좀 전에 얘기했던 거랑 이렇게 이제 연관지어서 얘기해 보면은, 어렸을 때그 초유를 먹었, 초유를 먹고 자란 애들, 그, 하고 그냥 어떻게 이제 부모가 바쁘거나 뭐 등등등 그런 사정이 안 돼서, 처음부터 소젖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유, 우유를 먹고 자란 애들하고 이게 면역력은 죽을 때까지도 그 엄청나게 초유가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 아지 않습니까? 이 30만 pb가 초유입니다. 처음에 30만 pb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같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첫 단추예요. 그래서 이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틀려지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30만 피비는 것이 연구 누적되는 것인데 뭐 한국 돈으로 하면 한 60만 원 피비를 정확하게 따진다 그러면 30만 피비라는 거는 처음에 초보자들이 이렇게 들을 때는 30만 피비가 뭐야? 30만 원이야? 뭐한 300만 원 되나? 뭐 그냥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두배에서세배 정도 보면 은 정확히 맞죠 그러니까 6 0만에서한 1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들어간다 pb는 점수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이제 수당을 포인트를 계산을 해서 엔카타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이렇게 주는 그 그런 거니까는 약 그냥 한국 돈으로 우리 그냥 지불하는 돈으로 온다면 한 60만원에서 100만원이다 그러면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써봐야 된다 근데요 어 여기 이렇게 써놨던 내용들이 처음 생애 최초 자가 사용 경험, 자, 자기가 실제 사용을 해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남이 이렇게 주거나 붙여주거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 돈을 자기 돈을 내고 하는 지불 고통을 안 느끼고 그냥 이렇게 받았쓴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아유 싼싼거 먹고 뭐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좋겠지 뭐 이런 정도. 생각을 갖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사업에 좀 염두를 두고 아 이거 진짜 좀 앞으로 미래 연금 수익에 연금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도 한번 해보겠다고 사, 사업에 대한 그그 그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들은 쓰는 게 남달라요. 그래서 쓰면서 야 진짜 좋네. 어 진짜 진짜 어이거 농담 아니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꾸만 생각을 안 하고 쓰려 그래도 연구를 하고 쓰게 됩니다. 거기서 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사람이 좋다, 좋다. 이게 시약 효과라고, 위약 효과라고 하죠. 플라시버 효과. 그러니까 똑같은 사리돈, 진통제, 뭐, 사리돈 같은 거를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하나는 그냥 원래 사리돈이고 똑같은 사리돈인데 그거는 약간 색깔만 좀저 파랗게 칠해가지고 이건, 이건 사리돈이고 이거는 저 백만원도 넘는 그냥 기가 막힌 거거든. 똑같은 사리돈인데. 사람들이 이 백만원이라고 한 거, 파란색 칠해놓은 이거를 먹으면은 어이 이거 뭐저그게 좋은가? 그리고 자꾸만 이런 사람들이 이 뇌에서 그런 생각을 갖다 자꾸만 하면 그런 호르몬들이 돌아서 그 위약효과, 프라시보 효과가 그 30% 이상 이렇게 나타나는 게 실제적으로 테스트에서 다 나타나는 러시아 학자가 그 프라시보가 얘기한 대로 위약효과가 30% 이상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게 모든 건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싸우면서면어 그런 플라시보 효과까지 붙어서 130%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본인도 벌써 어, 내가 직접 이렇게 뭐 10만 PB, 5만 PB 이렇게 하면서 아 30만이 연구 누적이고 30만 PB가 달성하는데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이정도를 갔다가 어, 제품 수가 이렇게 되는 그 가지 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아니면 뭐또 승진급하신 분은 또 금방 이렇게 하든. 그거 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그 플라시보 효과 상으로도 좋고 사업자의 자세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쪽에다가 모시고 왔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한 달에 그 삼십만 비비를 맞춰 쓰는지 아니면 뭐두 달에 걸쳐서 쓰는지 쓰고도 그 반응 같은 거를 체크하는 아주 유일한 기회예요. 그 사람이 얘기를 안 해도 꾸준하게 그저 제약 치수소부터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두 달에 걸쳐서 그 삼십만 비비를 캐온다 하면. 그 사람은 단순 사용자가 아닙니다 예아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한 하는 그거 그 행위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런 기회를 갖다가 주지도 않고 그냥 막 이렇게 붙여주고 몰아주고 막 이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굳이 묻지 않아도 그 사람 마음을 잘알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갖다 그~ 그런 테스트 기간 어떤 그런 것도 그냥 우리 스스로가 막아버리는 것밖에안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쪽그써 있는 내용들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연관이 돼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애 최초 그 자가사용 경험 그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제일 밑에 있는 양심 있지 않습니까 양심 양심에 해당되는 거. 써보지도 않은 사람이 써보니까 좋아 그러면 거짓말 한 거죠 써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러니까 일종의 사기를 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떠봐서 그 사람들도, 오, 그 사람이 됐뜸 쓰고, 뭐, 조쩌고저쩌고 그러면 그때서야 사업 한번 해볼까, 이런. 진정성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당당하게 한 달이 걸리든 석 달이 걸리든 간에 조금씩 느끼면서 쓰, 쓰는 사람이 소심하게 전달하더라도, 전달할 때만큼은, 어우, 진짜 제 뿐만 아 진짜 끝내줘. 그러고 진짜 싸고, 진짜 이건 평생 써야, 써, 써야 될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그런 예감이 드네. 이러면서 그냥 농담서만 얘기하더라도, 직접 써보고 좋다고 느낀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갖고 이렇게 그냥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사람은 양심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전달하는 그 유앙스가 틀려지고 다 그래서 상대방이 또 귀신같이 그걸 알아냅니다. 알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당당하게 진짜 이 사업을 염두에 두든 아니면 그냥 소비는 소득이라고 어, 그래. 어차피 생필품, 이거 아니래도 어차피 써야 되는 거라면 그런 상식적인 생각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 사업 설명을 들었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나 자기가 몇 가지라도 이렇게 써봤던 사람들은 어, 이런 거를 들으면서부터는 자기가 그런 행위를 갖다가 자동적으로 마음이, 심지어는 그러거든요. 완전 뚜껑이 날아간 사람도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깜깜하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다단계다. 피라미드다. 자기가 경험도 안 해보고, 진짜 들어와서 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남한테 피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실제 써보면서 어 이거 아니네 내가 그냥 어차피 내돈 주고 어차피 이거 안 쓰더라도 딴 거라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느끼는 거거든요 어 써보니까 너무 좋아 쓰는 거 자체만 도이익이네더질 좋은 거를 갖다더 싸게 더 아주 좋게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느끼고 그러면 내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들도 이렇게 내가 이, 이런 부분만 얘기해주고 뭐 한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도 피해 줄거 없고 부담 줄 것도 없네. 그것까지도 이 기간 동안에 본인이 확고한 신념이 생기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런, 에,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 그러는 과정에서 절대품질, 아, 이게 진짜 절대품질 절대 가격이네. 왜 얘만 써봤더니 그게 아니고 치약시설은 워낙 좋으니까, 어, 여태까지 해서 쓰고 있었지만은, 어, 그랬는데, 야, 해머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또뭐 좋다나 앱솔루트도 한번 또 마누라 또 이렇게 또 한번 발라보게 하고, 나도 한번 토너 정도나, 뭐 시험사마 앰플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써보고, 야, 진짜 이거 좋구나. 그러고, 이런 걸 느끼고, 그런데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몇 가지를 이렇게 30만 피비가 제품군이 제법되지 않습니까? 우리 생품품이니까 꽤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막 써보고, 주변에 가족들한테 이렇게 써보는 걸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 제품은 좋아. 어우, 진짜 제품은 좋네. 뭐 가격도 싸지 이거 진짜 너무 싸서 믿, 믿을 수가 없었는데 써보니까 제품 진짜 뭐싼게비지떡이 아니네 싸고도 좋네 이런 반응들을 갖다가 보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한 대여섯 가지 이렇게 쓰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서 사람은 자동으로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은 사업에 관심도 있는 데다가 어 대여섯 개 쓰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때서야 한 5, 6년 전에 우리가 한참 그 회사에서 캐치프레이스로 얘기했던 믿고 쓰는 애터이 단계가 되는 겁니다 아 500까지 나오는데 다 그렇다고 보는 거죠 실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의심 없이 이렇게 쓰다 보면 pb가 자가 pb가 많아지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이건 남한테 제품을 파는 사업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뭐 팔아야지 뭐 팔지 않고 pb가 올라 그 생각부터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 이지 파는 사업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사업이에요 그럼 내가 쓴 경험을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진정성을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판매는 왜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 굳이 판다 그러면 나한테 파는 겁니다 나한테만 어, 나 죽을 때까지 나 그냥 생필품 쓰는 그때까지 나한테 판다는 생각 정도로만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뭐 팔면 마진이 남아야 뭐 그걸 판다는 개념 이 있죠. 아니, 그냥 그 가격, 그 피비에 받은 거 그대로 주고 우리한테는 피비만 남을 뿐인데, 뭔뭐 10원이라도 남아야지 뭐가 남, 뭐가 들 파는 행위지. 그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나한테만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써보고, 써보고 너무 좋으니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또 쓰다가 또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양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에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사와서 이렇게 돼가지고 평생 삼대까지 가는 그연금소득이 되는 그 기초, 기초가 이건데, 이거를 너무나도 날린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가입비, 진입비가 없다는 근데그 사람이 이게, 이게, 가입비 아니고 뭡니까? 그러고 또 얘기하면 말이 궁해질 것 같으니까 지레 겁을 먹고 이걸 얘기 안 해요. 저같이 상식적인 사람 저는 그냥 모든 걸 상식으로 푸는 사람인데 이 얘기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얘기인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슬쩍 넘어가거나 그리고 또좀 지나니까는 또 위에서 뭐 이렇게 뭐 몇십만 p 비를 붙여주고 뭐 이런다 그러면은 처음서부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이거 뭐지? 무슨 야료가 있는 거 같아?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내가 내가 사서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를 왜 당신들이 붙여주는 거야? 왜 p 비를 뭐... 만 피비 오 분만 피비면 십만 피비씩 붙여주고 어떻게 웃기네 그때서부터 믿음이 안 가요 저는 저는 처음부터 그랬었거든요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러셔 그리고 진짜 그랬었다고요 그런데 그냥 이게 여기는 아주 그냥 그게 관례화 돼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그게 더 오래 하다 보니까는 왜 저기는 가면은 삼십만 피비 다 맞춰준다는데 왜 여기는 그런 것도 안해그리고안 뭐 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욕을 먹는 그건 진짜 우픈 웃픈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그런 어떤 그냥 해프닝 같은 얘기들 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아직까지도 이 시점에도 하는 그거에도 너무 한심스럽지만은 자, 그거를 떠나서라도 생애 최초 자가 자가 사용 경험, 플러스 뭐 효과까지 있는 거 그리고 절대 가격, 절대 품질을 하나씩 느껴가면서 아, 믿, 믿고 쓰는 거구나. 어차피 쓰는 거. 이단계까지 가는 중요한 시점이 퀄리피케이션 30만 PB의 의미라는 얘기죠. 이거를... 박탈하면 안 되죠. 거기다가 써보니까 너무 좋네. 나 손해 보는 거 없어. 아 그렇다면 내가 남한테 얘기하더라도 하나도 내가 꺼릴 거 없네. 부담 주는 것도 없고 피해 주는 것도 없고 오히려 득이 되는 얘기를 해주는데. 그리고 요즘 같은 플랫폼 시대에 아무것도 요 요거 Q 외 Q 정도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게 없는데 너무나도 들어갈 게 없다. 그러면은 다 공짜라 그러면 그것도 의심스럽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 그런 기회를 갖다가 스스로 박탈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하는 게 모든 거는 다 진정성, 진리에 의해서 상식적으로 가는 게 가장 마케팅의 기본이기 때문에 마케팅이 어느 마케팅이나 상식을, 예, 상식을 갖다가 어긋난 짓거리를 하, 하면은 그건 마케팅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결국엔 언젠가는 사단이 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되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루차 강조했 듯이, 자 소비는 지출이다해서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소비자 소비를 하면서 소득이 되는 그것도 소득이 처음에는 좀 이렇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소득이 된다는 연금수 그것도 연금소득 띵똥거리고 어디 가서 놀러가 어디 가서 있더라도 그때되면 딱딱딱딱 들어오는 그 네트워크 구성돼 있으니. 네트워크의 구성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서 탄탄하게 구조이 되어 있으면 어디 언제 어느 시간에 가 있더라도 그 시간 되면 띵동 그리고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저에게 비전인데 그 기회를 다 박탈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은아 소득 소비는 지출이지 왜 소비가 소득이 돼 그거를 어렴 풋시는 감을 잡아도 자기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말 되네 이거 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슬슬 이제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이, 이 Q라는 게가 퀄리피케이션, 자격 30만원, 이게 30만 PB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단계까지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Q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Q를 진행하고 있거나 내가 양심적으로 모든 걸 상식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는 아, 내가 이거 입소문을 내고 자랑을 하는데 하다 꺼릴 게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다음에 요즘 뭐저 플랫폼 시대니까 뭐전부다그저 카톡이나 뭐등등이런그 그런 거를 활용해서 공유 연결을 갖다가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품이 구리거나 제품이 터무니없이 뭐 그냥 약간 눈속임적으로 비싸거나. 뭐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근데 자기가 다 써본 거고 느껴본 거니까는 얼마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아무리 소심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써본 거를 전달하고 좋았던 거를 얘기하는 거 정도는 누구나 할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중요한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요큐큐요 요 기간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모든 거그 입소문을 내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연결 공유까지도 할수 있다는 그 그런 자신감이나 모든 이런 마음 의사 이런 것들이 자기 나름으로서 이렇게 공고해지는 그 기간이거든요. 누가 하라 말라 한다고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는 이 사업은 자영 사업이니까. 그리고 또플랫폼을 개인 플랫폼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내플랫폼을 내가 누가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이런 생필품 그것도 500여 가지의 아점물 8만 8만 제품까지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시원한장안 받고 이렇게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트워크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아 이건 그렇게 서 하는 건 이제 APP 에, 애터미 에, 퍼스널 플랫폼도 이해하는 계기가 확실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자 근데 제일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자가 에, 생애 최초의 자가 사용 경험 기간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제일 마지막에 양심하고 관련된다는 부분 그거는 뭐냐면은 이거 자기가 제대로 이 가, 단계를 거친 분들은 양심에서 구릿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아 이거 이렇게 해서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몇 명한테만 제대로 전달해서 그분들도 나랑 이렇게 동참시키고 하면은 그러면은 야 이게 성공이 되겠다 그러다 성공을 예감하거나 성공을 확신하는 단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누가 붙여준 거그리고뭐 원래가 관례가 그렇대요 그러고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하신 분들 그리고왜 내가 이걸 내가 해야 돼 내가 왜 30만 피비? 어이 뭐. 30만피비가 한 60만원 에서 100만원 안되는데 이걸 내가 왜내피 같은 돈을 들여 가지고 내가 해야 되나 아니 어차피 쓰는 거 바꿔 쓰는 건데 자기 손해 날게 없는데 꼭 이거는 객돈 들어가는 것 같고 이거 하면 은 내가 쓸데없이 더 사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고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은 이사 업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분이거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너무 이기적인 생각만 하는 거죠 그건 그냥 이기적인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무 이기적인 건안 좋지 않습니까? 그건 상식을 트, 초월한 거, 손해 날게 하나도 없는데 괜히 왠지 손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왜 괜히 사면 은내돈 쓸데없는 내 주머니 돈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은 사실 계산해 보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바들바들 떨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거 나가는 거는 그런 진짜 Too m 이기적인 사람들은 네트워크 사업하면 안 됩니다. 경우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는 그것도 다 체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양심적으로 해서 제대로 써봤다 그러면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가 양심 바르게 제대로 이렇게 써서 제대로 느낀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는 아무 꺼리낌 없이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양심을 속이고 써 보지도 않고 한두 가지 쓴거 가지고 침소봉대에서 막 전체가 다 좋은 양 절대, 절대 가격이고 하는 자기 목소리부터도 작게 되고. 또 그러고 그쪽에서 조금 이렇게 세, 뭐 이렇게 좀 질문이 나오고 움츠름츠로 거린다고요. 사기가 써보질 않았으니까 양 사람은 양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양심에서 조금 가책을 받으면 움츠러지게 되어있거든요. 꼴랑 30만 pb 한 돈으로 60만 원뭐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거걸 갖다 그것도 한 번에 몰아서 사라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당신 생각나는 대로 되는 당신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하라는데 뭐 얘기 못할 게 어딨냐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아 (30만 피비의) 의미라서 그 다음 장에서 얘기하는 오 그러면 철수와 영희도 (30만) (30만을) 그렇게 해서 복제를 시켜 나가는 거예요 실무적인 의미에서는 그게 제대로 복제가 기초가 되신 분들이 또 거기서 두또두 두 분을 이렇게 했을 때 처음서부터 첫 단추가 제대로 맞아 들어가서 끝까지 제대로 맞아 들어가는 건데 처음부터 1 3년전서부터 이게 엉터리로 돼서 지금도 엉망진창으로 지금까지도 그게 무슨 마치 전통인 회사 분명히 이렇게 30만 p 비를 분명히 설정을 해 놓고 이렇게 하라 고는데여태까들 쉬쉬 거리고 안하고 있어요 무슨 그러니까 그러실 거 없이 지금부터는 30만 p 비를 제가 지금 요번 이거는 한번 쭉그 장마다 페이지 마다 한번씩 다 이렇게 에 읊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설을 나름대로 해주고 난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는 제가 한번 몰아서 쫙쫙 그냥 진짜 실전 처럼 뭐 10분 사업 설명 10분 어, 세미 세일즈 마케팅 플랜 뭐 이런 식으로 또할 어,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장마다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니까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요요 요 장은 마치겠습니다.